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9회 복귀 방송입니다. 1049회 당첨번호는요. 이렇게 나왔죠? 3, 5, 13, 20, 21, 37, 보너스 를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확 쏠렸죠? 어, 쏠렸어요. 어, 1 0 4 9의 헌터 방송에서 어, 이번 회차에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어, 화요일 날 어, 올려드린 회기 분석 자료 하나만, 한 개만 오류가 났습니다. 어, 회기분석에서, 어, 그, 내수 뽑아내는데 실패를 했어요. 어, 평상시에 회기분석자료가, 어, 그, 당번이 두 개에서 다섯 개 많이 나왔었는데, 어, 이번 2차에는 회기분석자료에서 한 개밖에 안 나왔죠. 어, 그렇게 하고 헌터가 내수 뽑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2차에서는 그거 하나만, 어, 오류가 났고, 나머지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매주 한개 자료가, 이렇게, 한개 정도, 한, 한두 개 자료가 오류를 내네요. 그죠 어, 적중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어, 그리고 헌터도 이번 주에도 5천원어치를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샀습니다. 어, 앞으로 번호가 확 쏠릴 걸 대비해서, 어, 이렇게 단번대를 이렇게 많이 샀죠? 많이 샀어요. 어, 번호를.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어, 헌터가 구매한 내역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3번, 3번, 어, 3번, 3번, 3번은 어, 스타트 번호 3번은 다적중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어, 13번, 또 보너스 볼 17번, 또 실당번 37번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5천원치밖에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다양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헌터는 늘 5천원 ,000원, 만원어치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등 하나 나와서 본전 했네요 그렇죠? 5천원치 사서 5천원 찾아 왔네요. 헌터가 맞춘 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3, 3, 5, 13, 보너스 볼 17, 37, 이렇게 맞췄죠? 어, 화요일 날, 어, 회계분석자료 한 개가 오류가 나는데요. 어, 거기 회계분석자료에 올렸던 번호가 15, 어, 또 22, 25, 28이었죠? 어, 헌터도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15, 22, 28, 28. 어, 이렇게 헌터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어, 여튼 여기 어, 안나왔어요. 15, 22, 25, 28을 넷중에 1에서 2수였죠. 어? 네. 어, 그거 하나가 오류가 났습니다. 어, 헌터는 거기에서 두개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두개씩 썼어요. 15, 28, 2 2 28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그게 어, 나왔더라면 여기서 3등은 어, 가능했을 텐데 그건 뭐제 희망사항이죠. 음, 이렇습니다. 여하튼 화요일날 올려드린 자료 그대로 헌터도 이렇게 구매했다는 라거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렇게 하고 헌터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어, 여러 가지를 적중을 했죠. 뭐냐면 자료도 적중을 했지만 예상도 적중을 했어요. 뭐냐면 약수에서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나오시기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13번 실제로 퐁당퐁당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요번이 이제 6주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 나올, 이제 언제 나와도 이제, 어, 뭐냐면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중을 했죠. 그 다음에 보너스 볼도, 어, 1, 2주 안에, 1, 2주 안에 어, 2개 내지 3개가 나올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월 수가 17하고 20이 이렇게 2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그러한 예측도 전부 적중을 했습니다. 어, 자료는 한 개가, 한 개가, 회계분석 자료 한 개가 우리가 났고, 어, 헌터의 예측은 예상대로 다 맞았어요. 어, 약수에서도, 어, 1에서 2수, 아, 1에서 3수를 예상을 했죠. 어,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 잘 맞았는지, 이제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복귀 방송은 꼭 보셔야 돼요. 이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헌터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올려드려도, 어, 그 누가 제일수고 하려면 덜렁버리고 또, 제, 헌터가 약수라고 했는데, 어, 또, 너무 쉽게 그냥 막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 렵습니다토요일날 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어, 이 복귀 방송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방송, 어, 어 그, 추천방송 이 끝나, 끝난 후라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죠, 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49의 유튜브 방송은요, 음,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제 재수 총정리, 화요일 날은 회귀분석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아, 목요일날은 넷중 하나 이상, 아, 2월 수를 보여드렸죠. 아, 이렇게 아, 지난 40대 방전입니다. 수 또는 제수총 정리를 했죠. 어, 복귀 방송입니다. 어, 헌터가 어, 이번 회차에는 한 개에서 세개 정도를 예치, 예상을 했는데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죠. 이 1번은 어, 제외가 됐습니다. 어, 세로로 사연속올라갔고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간 수였죠. 어, 제외가 됐어요. 또 여기는 29번이었는데요. 어, 29번도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어,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고 여기는두 계단타기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어, 제외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45번인데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갔고 여기는 두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역시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21번인데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21번은 출했습니다. 21번이 나왔죠. 어, 2월수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30번이 우측 계단타기로 했는데 아, 역시 제외됐습니다. 헌터는 개인적으로 30번도 2월 대상으로 잡았었죠. 자, 다음은 어, 12번인데요. 어, 이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제외됐죠. 다음은 어, 32번입니다. 우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제외가 됐죠? 다음은 13번입니다. 어, 이거할때 헌터가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이제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 이번 2차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게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서 6주 차니까 이제 퐁당퐁당 자료가요. 어, 근데 이게 출했습니다. 출했죠? 어, 지난 월요일날 방송한 거, 어, 잠깐 보실까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퐁당퐁당 자료네요. 13번입니다. 어, 13번은 작은 음결이, 어,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퐁당퐁당 자료는 지금 현재 이제 헌터가 퐁당 당 자료가 4우주는 이제 편안하게 제외시켜도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5주 실제로 5주 전멸했어요 이제 5주 전멸하고 지금 6주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 이번주서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 퐁당 퐁당 자료가 어, 5주차서부터 13주, 14주까지는 어,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7주차에서 7, 8주차에서 9주차, 7, 8, 9주차에 어, 출현빈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주차거든요.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 13번은 퐁당퐁당 자료라서 작은 음결이 두 개가 더 있는데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13번은요. 그랬죠 13번 예상대로 퐁당퐁당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개 이제 8 8 7의 7연멸, 8연멸, 9연멸 고기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6연멸 차에서 출했습니다. 퐁당퐁당 자리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나오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특성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때까지 이제 주의를 해야 돼. 다음 회차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연속해서 이렇게 두번 내지 세번 연속해서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차도 이제 주의, 안 나올 때까지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 한번 이제 안 나오면 이제 한 4, 5주, 4, 5주 정도는 이제 편안하게 또제의를 시켜도 됩니다. 어, 이거는 그런 특성이 주기, 어, 흐름을 타고 가요. 이 퐁당퐁당 자료는요. 아, 예상대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 이번엔 43번 인데 이거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8번 인데요. 어, 역시 제외가 됐죠. 어, 다음은 어, 38번 이것도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어, 제외가 됐습니다. 38번도요. 다음은 어, 24번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역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34번인데요. 어, 이것도 제외가 됐죠. 다음은 어, 44번인데요. 이건 우측으로 계단타기 4연속 올라갔습니다. 역시 제외됐고요. 다음은 어, 퐁당퐁당 4연속이죠. 7 이것도 역시 제외됐습니다. 아, 퐁당퐁당 자료는 상당히 주의를 아, 하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 13번이 나왔죠. 앞에서 13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외됐고요. 아, 이번 에차에 퐁당퐁당 자료가 3개가 있었죠. 자 35번도 역시 제외됐습니다. 가 다음은 어, 여기는 이제 퐁퐁퐁당, 한번 나오면 세번 죽고, 한번 나오면 세번 죽고 이렇게 올라갔죠. 아, 6번이죠.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이는 퐁당퐁당 자료가 6번, 7번, 13번 이었는데, 아, 13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역시 제외 됐습니다. 다음은 36번 인데요.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는데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이차에 약수를 총 19개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헌터가 예측하기는 한개에서세개 아, 요, 거를요 아, 범위를 필터, 하시는 분은 한개에서세개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어, 한번 지난 차 워, 지난 월요일날 보, 바, 방송한 거 재방송으로 잠깐 들어보실까요? 자 오늘 약수는 총 19개였습니다. 19개인데요. 개수가 많죠. 어, 지난 일차는 13개였는데 6개가 더 많습니다. 이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개수가 많아도 오히려 많을 때 오히려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2차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전에 한번 어 복귀 자료 보여드린 적 있죠? 어 2연속 전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에는 한개 어 정도는 출한다고 라 봐야 돼요. 안정적인 필터 범위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는 분은 0에서 2 또는 1에서 3으로 하는데 이 헌터가 권장하는 필터는 이번에는 1에서 3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1에서 3. 그랬죠. 1개에서 아, 3개를 예측을 했는데 어, 13하고 어, 21번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퐁당퐁당 자료에서 13번이 나왔고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거에서 21번이 나와서 어, 헌터가 예측한 필터 범위에 적중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날 어,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회계분석 자료였죠. 자요거 하나만 회계 분석 자료 하나만 오류가 났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건다 적정을 했죠. 여기서도요. 그 38급수였는데요. 여기 28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5연멸 중인데 1회서부터 1048회까지 5연멸이 딱두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이 기록이라서 이번에 저의 어, 38끝수가 그 출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에서는 어, 3번하고 13번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어, 28, 33을 제거하고 봐도 어, 3번하고 어, 13번이 나왔죠. 2개가 나왔습니다. 어, 필출 끝수적중을 그 했고요. 어, 다음은 불주변수, 이번에는 불주, 불주변수가 개수가 작아서, 적어서, 보기가 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 재수를 적용하면은 다섯 수만 남으니까 그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그 다섯 수가 2번, 3번, 15번, 41번, 42번이었죠. 어, 이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수를 제거하고 보면 2, 3, 15, 41, 42 였습니다. 아, 그 중에서 3번이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불주변수가, 개수가 적, 적어서, 적어서, 아, 여기서 고정수 찾기가 상당히 용이 좋다고 말씀 드렸고, 헌터도 그래서 이 3번을 어, 일구로 전부 다 가져갔죠. 앞에서 그, 어, 헌터가 자, 아, 로또 산거 보여드렸잖아요. 아, 3번 여기서, 여기서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귀 분석 자료였는데요. 요거 한 개가 오류가 났어요. 좀 아쉽네요. 요거 이게 적중했으면 이제 100%가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차도 어, 여기에서 네 수를 뽑은 거 요거는 어, 전멸했습니다. 전멸했고, 어, 회귀 분석 자료가 어, 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이렇게 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는 딸랑 한 개만 나왔어요. 이게 20번 하나만 나왔죠. 원본에서도요. 어, 이번에 차에는 요거 하나가 지금. 음 아쉬 아쉬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 그런 대로 다 적정을 했죠. 자 다음은 수요일날 어, 둘중셋중 어, 하나 이상 어,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어, 우선 함께 찾아봅시다를 먼저 보여드렸죠. 어, 여기는 어, 3번이 출했습니다. 아 어, 여기서는, 어, 기여기서도이 여기, 헌터가 일구로 가져간 어, 3번 여기에도 껴있었죠. 3번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있었죠. 어, 함께 찾아 봅시다. 이거를 좀 많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어, 많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계세요. 어, 이렇게 힘을 합치면, 어, 도움이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 돕는다는 차원에서, 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하, 많이, 여러, 여러 시 모두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어, 다음 이차에는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3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여기는, 어, 1, 3, 세로라인이었죠. 어, 1, 3, 세로라인이었는데요. 어, 여기서는 3번하고, 어, 보너스 볼 17번이 나왔습니다. 어, 1, 세로라인은 이번에 또전여를 했네요. 여기는 다음 이차에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헌터가 알바 기수라고 하는 자료죠. 어 최근에 계속 세 그룹이 모두 출하다가 이번 이차에는 이게 한 그룹만 출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헌터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는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들, 9의 배수죠. 어, 여기는 어, 10에서부터 80 더해간 겁니다. 이 어, 우측 4선이죠. 어, 거기에서 2하고 40이 빼놓고 나머지 수였습니다. 또 여기는 어, 1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7한 개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후에는 만족을 했는데 헌터는 개인적으로 세 그룹이 어, 모두 출하기를 이번 이번 회차에도 모두 출해 주기를 바랬는데 어, 지난 회차까지는 어, 이, 이 자료에서 막 번호가 쏟아져 나왔죠. 막 3.5개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 이분이 차이는 아, 조금 좀 썰렁한 기분이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한 수가 나왔습니다. 37번이 나왔죠. 어, 사실은 여기서 4, 15, 26이 헌터는 개인적으로 내수가 다 좋아 보였어요. 여기 내수가요. 어, 그래서 어, 상당히 여기서 고민을 했는데. 26번도 여기 충북도 되고 있고, 18번도 이렇게 충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두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목요일에 올려드린 넷중 하나, 이월수였죠 2월수. 어, 목요일날이월수를 살펴봤었는데요. 어, 2월수 보기 전에 여기가 필출 영역이라고 보여드렸어요. 아, 19 주변수하고 569 주변수 여기서도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헌터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여기는 아, 전멸을 했고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5하고 어, 1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헌터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개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 위에서만 나왔습니다. 아, 어, 위에서 두 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어, 헌터의 그 뭐냐면 특정 그룹이었었는데요. 이게 필출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5연멸 중이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어, 여기서는 13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13번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어, 2월 가능수였죠 어, 2월 수를 어, 여기 6, 17, 30, 39 이렇게 헌터가 이렇게 뽑으면서 어, 그 뭐냐면 이거 말고도 이번 회차에는 2개 내지 3개가 이번 회차서부터 1, 2주 안에 2개 내지 3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터가 여기에 뽑은 네수 말고 나머지 세수도꼭 살펴보세요 이렇게 아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어, 그 지난 2차 아, 지난 목요일날 어, 방송한거 재방송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이번 이차에는 2월수를 살펴봤어요 어,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2월수 이번 이차는요왜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3연멸 3주 연속 2월 수가 없다가 지난해 차에 한 수가 나왔잖아요. 32가 2월 됐죠, 지난해 차에. 그러면 앞으로 1, 2주 안에 2월 수가 두개 내지 세개가 나올 수 있어서요.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대상수 7수를 7수 중에서 하나하나 그 빼내는 거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 그래서, 어, 오늘 헌터가 그 2월수 4수를, 어, 보여드리는데요. 어, 그거 외에도, 어, 나머지 3수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2월수가, 2월수가, 어, 앞으로, 어, 1, 2주 안에 어, 아, 두수 내지는 세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죠? 어, 요, 네수, 네수 말고 나머지 세수도, 어, 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어, 이번 2차로두 개, 1, 2주 안에 두수 내지 세수가 2월 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 아, 측대로 어, 아, 두수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13번, 17번이 보너스불로 나왔고, 헌터가 뽑지 않은 나머지 세 수에서 어, 한 수가 또 나왔죠. 이거 어, 21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헌터 예측대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어, 1049회에는 어, 회계분석 자료 한 개만 오류가 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 적중을 했는데요. 어, 헌터 욕심은 100% 적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는데 그래도 한계가 오리가 났네요. 다음이 차에도 좋은 자료 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헌터가 어, 상당히 기운을, 힘이 납니다. 다음이 차에는 어, 그 기운을 더 분발해서 어, 좋은 자료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